나는 쇼핑 방송 치카 뽐쇼핑 여러분들의 뽐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줄 대박 상품을 저희가 준비해 왔는데요 야, 라치카 야, 야. 후디를 놓치면 안 되는 이유 세계 최초니까! 아 <웃음> 라치카 후디 7종 되겠습니다 여러분 컬러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세 가지 컬러를 모두 착용해 주셨습니다 꾸안꾸 매력에 돋보이는 화이트! 추천드립니다 라치카 헤이 슬라이드 2종 되겠습니다 슬리퍼를 한번 신아보진요 아, 없어 완전 없어 아 어떡해 발이 안 보여요! <웃음> 땀이 나냐, 안 나냐! <웃음>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. 예, 예, 예, 예. 원단에 대해서는 디자이너 선생님 모시고, 다시 함께 얘기를. <웃음> 야, 저 준비가 진짜 웃겨. 상품 <웃음> 이벤트 공개하겠습니다.